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파도입니다. 오늘은 제 방에 있는 풍경을 수채화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밖에서 그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도중에 완성을 못하고 집에 다시 들고 왔는데 그때 밖에서 수채화를 그리기 위해서 문교에서 나온 이 수채화 물감을 샀어요. 딱 손바닥 안에 들어와요. 생각보다 무게가 살짝 있긴 한데 가격도 저렴하고 총 12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색감이 엄청 선명하고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고체 물감 중에서는 가성비가 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제방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책꼬지 안에 있는 노란색 파일을 실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를 이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쓰고 있기 때문에 아크 뒤에 칠한 물감이 다마르기전 칠해버려가지고 지금 살짝 번졌어요. 노란색 파일도 제가 다시 칠해줄게요.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시 덮으면 됩니다 물을 많이 섞지 않고 물감을 좀 많이 섞어가지고 좀 꾸덕하게 만든 다음에 덮으면 은 이게 선명하게 올라오면서 덮어져요 그래서 실수하셨을 때 당황하지 말고 다시 덮어주시면 됩니다 물체와 물체의 경계 부분은 이렇게 흰색으로 다 꽉꽉 채워서 안 칠하셔도 되고 흰색으로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게 그 수채화의 맑은 느낌을 잘 살리실 수 있어요. 제 책상의 상판은 회색이기 때문에 회색으로 칠해주겠습니다. 뭐꼭 굳이 실제 사진 색깔이랑 똑같아야 된다는 부분은 없지만 어떤 색으로 칠해야 될지 잘 모르겠을때는 그냥 실제 사진이랑 똑같은 색으로 칠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책장 안은 어두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두운 회색으로 칠해줄게요 여기는 그림자를 좀더 진하게 그려줄게요 대비가 좀 강해야 완성도가 높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 있는 마스킹 테이프를 떼어 줄게요 마스킹 테이프를 붙인 이유는 수채화는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종이가 잘 울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평한 바닥에 마스킹 테이프로 고정한 다음에 물감이 다 마른 뒤에 테이프를 떼어내면 평평하게 말라서 저는 마스킹 테이프로 먼저 붙여준 다음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살짝 울긴 했는데 나중에 두꺼운 책을 위에다가 올려놓고 말려주시면 은 다시 평평해진답니다.